나의 갈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 하시니. 주 안에 있는 풍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 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속하은 해주시네. 나는 심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반석에서샘물게하시네 나의 속에서 새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서 예수 인도하셔 sure